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아카데미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의 파워가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 우측에점세개딱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아, 소리 듣기 힘들어, 난 자막으로 봐야 돼 자막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영어 자막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끔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롱게임이 끝나고 숏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숏 게임을 할 때에는요.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정말 판도라급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아야 숏 게임을 정복할 수가 있고 알고 치는 지혜로운 골퍼가 될수 있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럼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네, 옥프로치, 어프로치를 옥프로치로 붙이는 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옥프로치는요, 사실 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프로치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떠한 거리에서건 그린에 미칠 수만 있으면 핀에 미칠 수만 있으면 그 자체를 어프로치라고 부르긴 합니다. 가령 티샷을 원온 거리에 딱 들어 있잖아요. 티샷이기도 하지만 어프로치 샷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m 이상 남았는데 3번 우드로 여러분들이 걸딱 보낼 수 있는 사정권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도 어프로치 샷이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하는 옥 프로치는 그린 주변에 약 50m 이내 또는 멀게는 100m 이내에 핀에 정확히 붙여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방법을 옥프로치 라고 부른다 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할 때그뭐 대단히 뭔가 대단한 무슨 이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과연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꽝꽝 바로 옥스핀 입니다. 스핀 인데 여기에 옥자를 붙여서 옥프로치 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옥스핀 입니다. 옥스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프로치할 때 백스핀에 대해서만 알고 계셨죠. 하지만 옥프로치에서는 아웃스핀 그리고 인스핀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웃스핀, 인스핀. 그래서 제가 오늘 레슨은 옥프로치의 오리엔테이션인데 먼저. 아웃스피는 무엇이고 인스피는 무엇인지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웃스피으로 옥프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프로치 할 때는 공은 그냥 오른발 앞꿈치 도는 안쪽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아웃스피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이게 아웃스핀 또이 상태에서 이게 아웃스핀이에요 자 그러면 인스피는 어떤 거냐 인스피 잘 보세요 인스피 인스피 다시 인스핀 다시 인스핀 인스핀 뭐 찍어 친다 뭐 들어친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인스핀 그다음에 아웃스핀 아웃스핀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10개 정도를 쳐 봤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뭘까요? 우리가 공을 봤을 때 공을 봤을 때 이걸 공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소시적에 요즘에 아마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 어디 뭐 화천 산천호 축제나 가야 거기에 얼음판에서 뭐좀 약간 이벤트로 준비를 했을까? 어릴 적에 가면 이게 논에서 겨울에 꽝꽝 얼었잖아요. 그러면 이 팽이 팍 돌린 다음에 막 채찍인가 그런 걸막 치잖아요. 그래서 팽이를 이렇게 막 돌리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팍 돌린 다음에 막 때렸던 그 팽이가 있어요. 물론 저는 팽이를 돌릴 때 예전에 막 이게 줄로 감아가지고 옆으로 돌리는 그런 팽이도 많이 돌렸습니다만 얼음판에서의 팽이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팽이를 칠때뭐 이게 채찍으로 칠 수도 있지만 손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돌릴 수가 있겠죠. 물론 팽이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을 쓸때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러면 치는 방향이 내몸 쪽으로 온다면 시계 방향으로 공이 돌겠죠. 이렇게 도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스핀이라고 부를 겁니다. 옥프로치에서는 크게 옥프로치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옥스핀인데, 옥스핀에는 크게 지금은 나중에 백스핀도 있지만 인스핀 이렇게 내몸 쪽으로 당기면서 당기면서 칠때 만들어지는 스핀을 인스핀, 그 다음에 손이나 클럽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돌리는 걸 아웃스핀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축구를. 축구를 생각할 때 축구는 뭐 여기서 이렇게 차는 건 없지만 대체로 후리킥을 찰때 이렇게 가지고 공을 쭉 감아서 줘. 뭐 오늘도 뭐 보니까 어 메시 선수가 굉장히 멋진 후리킥을 성공을 시켰던데 이제 왼발 잡이니까 좀 다른 어 반대의 느낌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테니스를 칠때 이렇게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이는 건 위에 탑스핀을 먹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을 이렇게 돌리는 아웃스핀의 성격도 있어요. 그리고 탁구로 볼때 드라이브는 아웃스핀 그리고 커트는 커트는 어때요 인스핀이죠? 그럼 이 공을 갖다가 팽이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공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떨어지지만 이 시계 방향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 굉장히 힘센 방향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골퍼들은 전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도는 볼은 우리가 힘을 쓰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쓰는 순 방향이 아니라 역 방향이기 때문에 이 공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적게 가고 그리고 굴러가는 게 아니라 설 수밖에 없어요. 왜? 반대로 운동 방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웃스피는 밖으로 스핀을 먹이는 거죠. 그럼 우리 스윙 방향하고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이 아웃스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떨어져서 구르는 형식의 옥 프로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옥 스윙을 할 때는 백 스윙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뒤로 뺀다고 그랬죠. 그래서 뒤로 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팍이 페이스를 갖다가 무슨 골프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띄운다고 할때 팍 이렇게 팍 이렇게 이렇게 팍 이렇게 이렇게 팍 이런 렇게이 이런 게 어프로치가 아니고요. 어프로치를 제대로 배우시면 너무 쉬워져요. 이 공을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돌릴 거니 이렇게 돌릴 거니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그럼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걸 어떻게 누워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누워있다고 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인스핀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돌리면 지금 스피니 로프트가 이렇게 되어있다면 공의 측면에 딱 붙겠지만 이렇게 되어있으면 공 밑쪽으로 스피을를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서 있다면 지금 정면 카메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스피을를 옆구리를 튀어나온 데를 넣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저는 58도 외주를 쓸 때는 똑같이 나는 팽이를 돌리겠다고 하면 아래쪽에 아래쪽에 아래쪽에 쪽에 인스핀을 넣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여기에서 로프트가 큰 클럽은 여기에서 아래에서 밖으로 나가면 아래쪽에서 아웃 스핀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봅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인스핀은 공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로프트는 어 그대로 58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거나 닫거나 하는 동작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스퀘어로 만들어 놓고 바깥쪽으로 빼서 팽이를 돌린다고 하는 이게 인스핀이죠. 그럼 공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아웃스핀은 똑같이 스퀘어 페이스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간다고 하면 쭉 굴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인스핀. 인스핀은 겨랑이딱 붙인 상태에서 밖으로 빼고 이렇게 쫙 당기면 공이 가다가 그냥 멈춰요. 그렇죠? 그리고 아웃스핀은 여기에서 우리 옥스윙처럼 안쪽으로 빼서 이렇게 굴리면 쭉 굴러 올라갑니다. 이번에 약간 터치가 강하게 됐네요. Ready. 여기에서 또 이, 오 그렇구나. 오프로치는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보고 있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 공을 갖다가 깎아치고 뭐 어떻게 하고 아니에요. 스피을 주는 거를 인스핀으로 줄 거냐? 가령 여기에 이제 이건 이제 56도 외진데 지금 뭐 약간 세워서 간다고 하면 요렇게 해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갈 거냐? 이거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 외치라고 해서 누워 있으니까 이걸 뭐 깎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대로해서 아웃스핀을 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인스핀을 줄 거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어프로치 또는 옥프로치를 할때 내가 이 공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공략을 할 거냐. 우리 기본적으로 오프로치의 가장 기본은 굴리는 거죠. 굴리는 거를 할 때, 그럼 굴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인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해서 공을, 이렇게 스핀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드리는 이 내용은 어, 제가 50강이 끝나면 스윙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여러분들 다 진짜 무서운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대로 스퀘어 페이스 막 뒤집고 하는 게 아니라 스퀘어 페이스로 인스핀을 주면 인스핀을 주면 이 공은 팍팍 쓰는 그러한 스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 스 아웃스핀과 인스핀 뭐 인스윙, 아웃스윙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은 아웃과 인이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도 스트레이트 백스핀의 플레이도 할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운으로 백스핀 플레이도 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업으로 약간의 포워드 스핀 물론 물론 골프에서는 포워드 스핀은 없어요. 스핀이 앞으로 가는 건 없어요. 하지만 백스핀 양을 현격히 줄여주면서 런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오프로치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걸 한방에 날려드릴 수 있는 판도라급 내용, 즉 옥스핀을 여러분께 공개를 한 거니까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팽이만 생각하세요. 오늘은 그냥 똑바로 막 클럽 페이스 뒤집고 막 덮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스퀘어로 놓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빼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굴려도 보고 또 스퀘어로 놓은 상태로 밖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스핀을 인스피을 주는 연습을 꼭해 보세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제가 어, 오프로 치는 이렇게 개요 설명하고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아웃스피 주는 거 스윙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피 주는 거 스윙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거리 맞추는 방식 그렇게 설명을 쭉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진행이 될 거니까 아 오늘은 정말 큰 원리가 여러분께 소개가 됐습니다 믿고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해주세 돼요. 요즘 제가 막 근질근질해 죽겠습니다. 이 50강만 끝나면 날개 팍 펼쳐가지고, 멜라피센트처럼 막딱 날개 붙여가지고 확 날아다니면서 구독자를 쫙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레슨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50강까지 함께 열심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